이건 남편이 구입한 루이비통 포켓 오건나이저라는 제품인데요. 카드만 수납할 수 있는 카드지갑이에요. 요즘은 미니백이 유행이라서 장지갑보다 카드지갑이나 반지갑이 훨씬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카드 3 4개랑 명함 정도 넣게 딱 좋은 카드지갑인 것 같아요. 그다음은 제 가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알마비비라는 모델인데요 저는 다미의 라인을 구입했어요 모노그램은 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손에 있는 땀이 묻어도 얼룩이 진다고 해서 애기랑 같이 다니는 제가 들기에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자물쇠는 이렇게 한쪽에 채워서 악세사리처럼 달아주셨고요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제가 후기나 리뷰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구하기가 정말 정말 힘들다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 가기 전에는 그냥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스타필드로 갔거든요? 갔더니 역시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입고되면 연락 주시겠다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벌써 집에 가셨냐면서 지금 방금 입고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를 돌려서 사온 저의 가방입니다. 구성품은 크로스로 멜수 있는 얇은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단점은 길이 조절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안감이 빨간색이라 포인트도 되고 예쁘네요. 이번에는 수납력을 한번 볼게요. 미니백이라 수납력이 좋을 것 같진 않지만 혹시 구매하실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구찌 마몬트 장지갑이랑 그리고 차키 등등 넣어볼 건데요. 장지갑이 너무 커서 사실 잘안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장지갑이 넣을 때마다 이 지퍼에 계속 긁히면서 좀 오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장지갑을 넣고 이 정도 공간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넣고 그리고 디올 립스틱 하나 넣고 이제 차키를 넣어야 하는데 제거는 차키가 키링이 크기 때문에 넣으면 가방이 다치지 않을 것 같아서 키링은 빼고 애기 로션 하나 더 넣고 잠궈봤어요 미니백이라 너무 많이 넣으면 가방이 좀 이렇게 울거든요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적당히 넣어서 예쁘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